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었던 조금 더 쉽게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다운스윙을 만드는 방법에서 어, 다운스윙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먼저 복습을 미리 해보자면은 자 백스윙을 만들 때는 자 오른팔을 뒤쪽으로 길게 뻗어 주시면서 왼손 세 손가락으로 클럽을 말아주는 코킹 동작 이두 동작 가지고 백스윙을 완성을 시켰으면 다운스윙 때는 자, 그대로 팔은 아래로 팔은 낮게 그리고 몸은 높게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몸의 일어남과 회전 제자리 회전으로 인해서 다운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쉽게 팔로 우리가 다운스윙을 하는 방법 손이 아닌 팔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내고 조금 더 쉽게 다운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작을 진행하기 전에는 일단 백스윙이 올라가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자 오른팔을 길게 밀어주고 왼팔을 말아 쥐어주고 자 그랬으면 우리의 몸은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 높이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높이가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자, 우리가 셋업 때 분명히 양팔이 곧게 뻗어져 있었고 기울어져 있었어요. 자, 이 기울어진 각도와 곧게 뻗어진 각도로 최대한 빠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크게 탑볼이나 뒤땅 걱정을 하지 않고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는 자, 첫 번째, 클럽의 기울기를 이용해야 돼요. 내가 셋업블 잡았을 때 클럽이 기울어진 각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백스윙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운스윙을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간단하게 다운스윙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펴져 있던 오른팔꿈치가 굽었기 때문에 자 이걸 다시 펴주시고 그러면서 손목 말아주셨던 이세 손가락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스윙을 진행하실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다운 스윙이 진행되는 거을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단순히 이렇게 스윙을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조금 왼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최대한 높게 들어 올려주고 있어야 돼요. 자, 셋업 때 공과 나와의 간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 백스윙. 자, 공과 나와의 간격이 무너지면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팔꿈치가 펴지게 되면 뒷땅이 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의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와야지 클럽이 조금 더 스퀘어로 들어올 수 있지 우리의 몸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들어오면 은 뒷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급하게 돌릴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조금 더 왼쪽으로 쉽게 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훅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팔을 펴서 왼손가락을 말아 주어서 팔로스루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쁜 드로우 구질이 나오게 되죠. 네. 자, 이 스윙을 할때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몸을 최대한 잡아주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시작이 될때 자, 몸의 회전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의 위치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팔을 피면서 왼팔을 말아지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더 퍼지듯이 들어가는 거를 방금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공은 어떻게 치든지 이렇게 왼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항상 몸은 내 오른팔이 펴지고 왼팔이 말아 지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클럽이 지나가고 난 후에 넘어가 줘야지 조금 더 공을 일자로 똑바로 보낼 수 있지 몸의 회전이 선행된 상태에서 다운스윙 동작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공들은 다 왼쪽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할 때는 항상 몸을 최대한 붙잡아 놓으시고 클럽과 팔이 몸보다 먼저 지나간다는 느낌을 최대한 받으신 후에 스윙을 진행을 하셔야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